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우리 속담에 열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MBTI에 흥미를 갖는 걸지도 몰라요. 답답하니까 그런 성격이론을 통해서라도 남의 마음을 좀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MBTI를 안다고 해서 그걸 알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정도는 할수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이때 상대가 자기와는정 반대 타입인 경우가 많아요 극과 극이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극 N과 극 S가 만난다든가 극 T와 극 F가 만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 그런 사람들끼리는 그렇다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더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극 N이나 극 S 혹은 극 T나 극 F의 머릿속엔 딱한 가지만 있거든요. 극 N은 N만 있고요. 극 S는 S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극 T는 T만 있고 극 F는 F만 있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m b t i 는네 글자냐? 내가 극 N이긴 하지만 ENFP인데 내가 왜 N만 있어요? F도 있고 E도 있고 P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E와 P는 행동이나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고요. 머릿속에 있는 건 주로 가운데 두 글자와 관련이 있어요. ENFP인 경우에는 N과 F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두 글자 중에 왜 N만 있다고 하는 거냐면요. 극 N이라고 했잖아요. N이 한쪽으로 확실히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F가 N만큼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극, N이면서 동시에. 극 F인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극 N이라면 N만 강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머릿속에 N만 있다는 건 MBTI 검사를 했더니 N 점수만 눈에 띄게 높게 나온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F와 T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만 그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압도적으로 N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밖에 없는 사람의 머릿속 풍경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동시에 S밖에 없는 사람의 머 머릿속 풍경도 같이 설명합니다. 왜냐면 이 N과 S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통 N이 강하면 상상력이 풍부하다. S가 강하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나이에 따라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꿈과 상상의 세계에서만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러면서 현실적이 되어가니까 어렸을 땐 N 비율이 많았다가 성인이 되면 S 비율이 많아진다고 보는 거죠.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S는 현실적. N은 상상력. 뭐 이렇게 연결짓는 것에서 오는 오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현실이나 상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S와 N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더 나을 거라고 봐요. S는 보이는 것 N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익숙하고 끌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면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요 S와 N 둘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강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T나 F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강한 편이에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S는 보이는 것에 더 익숙하다고 했죠. 더 끌린다고도 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S의 머릿속엔 보이는 걸로 꽉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들리는 것, 냄새나 맛, 피부의 감촉, 이런 식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나이 얘기도 했는데 모든 꼬마애들이 상상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구헌날 친구들이랑 몸으로 부딪혀가며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많아요. 혹은 예쁜 인형 또는 멋진 장난감을 좋아하거나 이런 애들은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를 둘러싼 현실 세계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S입니다. 특히 극 S는 요 지금 현재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작은 동작, 말소리,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기, 바람의 느낌 이런 걸 거의 놓치지 않고 알아채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뛰어난 운동선수나 댄서, 연주자, 요리사 이런 사람들 중에 극 S가 많지 않을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감각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이 그걸로 꽉 차있다는 거죠. 예컨대 축구선수라면 머릿속에 축구밖에 없는 거예요. 요리사라면 요리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걸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한테 축구나 요리 아니었으면 뭘 했을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극그 S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이 없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건 그냥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그안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그게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극그 N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 내가 N 100%로 나왔다고 해서 S가 제로라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극 S라도 N이 전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거다 느낍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S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N은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죠.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유가 인간의 상상하는 능력 때문이었다고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있다고 믿는 게 다른 동물들과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능력 때문에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왜근데 예, 국가라는 게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그런 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이나 미국 중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쪼가리에 숫자 적어놓고 그걸 더 많이 갖기 위해 피튀기게 싸우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삼성이니 애플이니 하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어있냐는 겁니다. 그런 건 친구나 강아지같이 실제로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다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게 있다고 믿고 있는 그야말로 상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상은 극 S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극 S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상상을 합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 자체가 상상의 질서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실제로 현실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국가, 기업, 종교, 돈, 법 이런 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S와 N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감각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인간 사회의 일원으로살수 있는 거죠. 다만 S와 N의 비율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극 N은 이 상상하는 능력,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은 요 주로 IF, 만약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S를 현재, N을 미래와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S와 N을 구분하는 핵심은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이 차이라고 봐요. 근데 이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처음엔 N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S가 N의 출발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냄새나 맛, 촉감 이런 걸 바탕으로 상상을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항상 직원들만 있던 사무실에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났어요. 이때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S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사장님의 등장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거나 의미 부여를 하거나 이런 건 주로 n 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직원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그냥 막 드는 거죠? 근데 그 s 라면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사장님이 왔다 갔네. 끝. 이거예요. 만약 극 S가 자기 옆에 있는 동료랑 얘기하다가 이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반면에 극 n 는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더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걸까? 단순한 게 좋긴 한데 참... 사실은요. 극S와 극N은 상대가 그러고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도 다 자기 같을 줄 아는 거죠. 그러다 가 상대의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심지어 좀 한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특히 사회생활 초기에는 가능한 자기 강점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그걸 인정해 줄수 있는 사람들과 직업적으로 연결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극S나 극N이라면 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 좀 보충을 하자면. S나 N이나 둘다 그렇게 하는게 좋은데 좀 차이가 있어요. S는 시작할 땐 좋습니다. 신입 시절엔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N 성향이 부족하다는게 약점이 될수 있어요. 특히 팀장이 되거나 하면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T나 F 중둘중 중 하나를 키우면 좋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든 팀원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분위기를 이끌든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어설피 N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T나 F를 사용하는게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S는요. S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팀장이 되고 나서도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N이 문제인데요. N은 시작할 때좀 힘들어요. 자기 강점을 살리는 일 찾기도 어렵고요.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N중에도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혹은 운이 따라준 경우가 많아요.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S1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N 자체가 원래 S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S만큼 잘하진 못할 거예요. 때그 부족한 부분을 t나 f 중 하나를 키우면서 극복하려고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s 자체를 키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키우려고 하면 내 장점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나는 n 인데 s e 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부족한 점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혹은 일종의 투자 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더욱 마음을 써서 관계를 탄탄히 하는 걸로 보완해 보세요 t 의 방법이나 f 의 방법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둘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언젠가 그렇게 고생했던 경험들이 모두 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느낄 날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